2013년에 올댓바스켓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때 설립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a t v 는 어, 단순히 아카데미였습니다 농구를 와서 배우고 특히 유소년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때는 팀 수업보다는 스킬 트레이닝, 그 다음 프라이벳 레슨 위주로 진행됐던 아카데미였습니다. 무게의 코트 안에서 이제 여러 아이들이, 여러 선생님들과 동시에 수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한 달에 한번 주말 리그전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또 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 대표팀에 선발하기, 선발되기 위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학업에 조금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학업을, 각업 학업 스케줄을 시간을 쪼개서 유일하게 ATV에서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유일한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높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어, 농구를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농구를 즐기에 있어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소년에 그친 프로그램들이 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자아이들 그리고 나가서는 어, 여자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희 ATV는 포지션별, 아이들 수준별, 그런 레슨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뭐, 숙달돼서 정말 퀄리티 높은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동시간대에 이루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농구만큼더 좋아하는 것이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거든요. 그 좋아하는 아이들과 꾸밈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농구를 할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ATV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와서 ATV에서 일을 하고 저보다 더 A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ATV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코치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와서 즐기고 네트워크 형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그런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